<웃음> 저 그림 못 그리는 거다 알잖아요. <웃음> 이게 뭐야 이 사슴? 전 너무 좋죠. 왜냐면 뭔가 함께한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는. 그래서 제가 먼저 의견을 드렸고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이런 게 디자인이 만약에 돼서 나온다면. 아무래도 뭔가 함께 만들었다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잘 그린다고 화가 야지잘 그린다 내가 그린 그림으로 뭔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팬분들께서 소지하는 어떤 굿즈가 되거나 한다면 되게 의미가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시도한다고 했는데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지금 너무.. 사슴이 어떻게 생겼죠 얼굴이? <웃음> 잠깐만 <웃음> 너무 불렸는데? 귀여워, <웃음> 오늘은 초안입니다. 뭐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큰 기대를 안 하시겠지만, 제가 참여하는 시즌그리팅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굿즈. 앞으로 이 초안을 열심히 더 연구해서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러분 기대해주세요. 화이팅!